이 사람 여기 있다 <웃음> 나야 나 여기 있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<웃음> 여기 또 J&D 풀세트도 들어와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드디어 나왔다 후니보센스 드디에 드디어 아직까지는 없는거 네. <웃음> 진짜 예쁘네요 제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. <웃음> 아니 이거 위탁 전시 좀 해주세요 네? 한 <웃음> 이제 거의 뭐제 영상 저제 예전 거 보신 분들은 알수도 있지만 와서 좌측으로 가면 또 피규어들 볼수 있고 정면에서 주문을 하고 와 영상이 이쁘, 이쁘게 나오네요 네 오른쪽에서 네, 이렇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 또 커스텀 피규어들 유니크한 12인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올라가셔서 또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뭐올 때마다 계속해서 뭘 사드리고 있습니다. 편하시게 다나요 여러분 이거 네.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왔지만 네. 네. 합니다. 네. 근육이, 오우. 실리콘이 네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고요 약속해. 아, 그런 거 해. 하지 마세요. <웃음> 아왜 그런 거.. <웃음> 되게. 네? 죄송합니다. 얼굴이 좀 말라있지 않나요? 많이 말라있어요. 말라 네. 네. 핫토이 건데 리페를 한 거예요. 오, 그러니까 여기는 순정으로 안 두시더라고요. 도저. 아닙니다. 순정으로 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음. 순정이 저같이 나오면은 바꿔야 돼요. 오늘도 자바미가는 행복합니다. 미, 미개봉을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서 제이니 하나 사야 되는데. 요 이거 미개봉이 있어요? 저 미개봉 갖고 있어요. 아이 제품이 아직도 미개봉이 있어요? 네, 제가 아직도 안 뜯고. 얼마 전에 아톰 누워있는 음. 거 리뷰하셨죠? 누워있는. 그 이버전이 아니라. 이버전도 했고요. 아, 이버전 옛 네. 이버전 옛날에 하셨나요? 아니요. 같이 했나요? 같이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왜제거잘안 보시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진짜 여기 오시면 제가 갖지 못한 애들.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자바시티도 맨날 맨날 진화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, 지금. 마이언 지금, 거리인가요? 네, 예전에. 아주 예전에 음. 했던 건데. 하, 제 맘대로 커스텀이죠아난왜 갖고 있어도 여기서 보면 또 새롭냐 아는 거기 갔을 때더 네. 그 하... 새로워 보이는데아 그래요? 네. 이게 어떤 장식장에 어떻게 또 DP가 돼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<웃음> 아이 친구도 저는 사실 얘를 모르는데 얘가 요즘에 많이 나... 보이더라고요 네. 저는 이제 합의팀 영상에서 봤어요 얘. 아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. 아 이거 사고 나서 알았어요. 반대하면안 아, 아, 아. 안 되는 건가요? 아니에요, 되죠. 오, 그라이터 마이트라이. 이 사람이 여기 있다. 나나 <웃음> 나 여기 있다. 아. 이거는 그 레지던트 테이블. 네. 우리도 이렇게 풀셋인가요? 와, 아,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예쁘게 해놓셨고베르사크가 이제 위로 올라왔네요. 원래 네. 밑에 있었죠? 네 그쵸? 맞아요 오 기운이 또없으 이야 그래도 네베르세르크 요거는 얼굴 한번 이렇게 예 네, 프로토님만큼 오프로토 되게 좋은데요? 이게 프로토타입이야 예 네. 기존 양산에 드는 요거고요 아 이게 원래 양산에 드는 거고 근데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여기 베토프에 이렇게 한칸 한칸 정성스럽게 전시를 해놓으가지고뭐 네. 주로 두루... 유튜브 워낙 좋아하는 장시장이지만 여기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 너무 명품이어서. 반지. 네. 이고지 아르웨인인가 이름이네. 네, 아르웨이 맞아요? 네. 아르웨 네. 조지클루니. 캔마도 네. 블레위도우도 헤어 커스텀들 다 하셨고 데미지도 다 이렇게 네. 넣어줬어요. 네네네. 이거 뭔가... <웃음> <웃음> 뭐가 있었는데... 네. 그, 팔아가지고, 아... 근데 채워야죠, 이제 채워야죠. 자, 인터뷰 한번 하다가, 코로나 때힘들 그때 생각만 하고. <웃음> <웃음> 피규어는 죽어서 가족들한테 인아 <웃음> 그러니까 피규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, 개수도 많으시지만, 하나하나 이런 애들 어디 가서 못 보내드립니다. <웃음> 여러분. 그냥 비싸다 보다 정성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지금 놀란 거는 이 할리퀸 때문이 아닙니다. 요 친구가 있네요. <웃음> 이건 어디서 봐주어요아 <웃음> <마셨어요? 웃음> 이거는 기존 양산품에서 약간의 조금만 다듬어서 커스텀한 거고, 제일 어 너무 뭐? 예 어?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또 혼차가 나왔다. 여기 비료들 다 잠겨 있는데 창고 쓰레. 어 여기 그 뭐가 없어요? 비버라 그러죠. 비버 아 인형 인형. 예어 이거 어좀 제자리로 부탁드립니다.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. 진짜 <웃음> 그 진짜 우리 보보 경신령 네 시은양이야. 우리 미가님이 아이유를 좋아하세요.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제작했을 때한1 0 0만원 정도 제작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. 제몇년 전이었어요. 제가 너무 재밌게 해봐가지고 드라마를. 그리고 제품도 제일 현재까지 잘 나온 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아이게왜 이렇게 많아요? 이거는 예 네, 아시다시피 효리남민니 <웃음> 어, 누구나 다 아시는 예술가십니다. 여기 진짜 어, 우리 민이경님 야 우리 변사마 대사 한마디 해주세요 기억나시는거 말악봤다 안봤는데 응? 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허라고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했던 영화였죠 허� 이거 안보셨죠? 어 어. <이거> <웃음> 블락비 노래 안보셨죠 이거 진짜? 안보셨죠? 이거 꼭 보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아 <웃음> 어, 네네 이거 진짜 재밌어 그 거기 여자 보이스 여주인공 <웃음> 보이스만 나오는데 스칼렛이만 생이에요 코아킴 피닉스고 아또이 영화 명작입니다 반응했습니다헐이 네. 네. 친구들 아직도 안 팔렸네요 안팔린다안안판 거라고 <웃음> 아니 <웃음> 아. 네 이거는 아 이거 보니까 또 블랙 아담 생각난다 음. 이쪽에도 이쪽에는 이제 커스텀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조금씩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네.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거는 엉박, 엉박 그 있잖아요. 리알라 뽕따이 선배 자주 되시나? <웃음> 아 토니자 네 타이슨이 지금 많이 녹조가 네. 꼈네요. 네, 이제 내년쯤 되면은 네네 네 발로 기어다닐 것 같아요. 합충치로 <웃음> 되가지고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. 어, 그러게요. 예. 네. I can't tell you when it started, all I know is that we said the l a m e and I didn't want to s e